네 안녕하세요. 이번 어,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v m e 어 VSphere 에다가 칼리 리눅스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때이 Vmeo 워크스테이션에서 호환성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이미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v m e 어 ESS 에다 올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이제 공격자 pc 쪽에서 이제 칼리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버추얼 머신 형태로 예,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활용을 합니다. 되게 이제 v m w e 나 이제 버츄얼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바로 압축을 해제하고 불러오시면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 VMWare라고 하는 것들은 VMWare vSphere 쪽 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VMWare w o r k s t a t 쪽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는 플레이어나 워크스테이션 쪽 프로 여기서 이제 어, 불러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VME와 VSP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저희가 다 계속 어, 이미지를 올렸지만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. 하나는 iOS 파일로 설치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여기다 OVA 파일 형태를 저희가 올려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설치 파일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. 칼리 리눅스에서요. 근데 가끔씩 설치를 하다가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VMEA 워크스테이션 프로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우선 여기서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똑같이 예, 실행을 시켜요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압축을 해제한 게이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설치 그런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, 이것에서 VMX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. 네, VMX 파일 불러오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 쭉 확인하시고, 실행까지 시키시면 됩니다. 자, 실행을 시켜요. 자, 그 다음에, I c 카 p y 듯 해가지고, 잘 되는가 좀 봐야죠. 네, 잘 되는가 실행을 해보고요. 자,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. 자, 요거는 이제,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최신 버전입니다. 2022년도, 예, 첫 번째 나온 릴리즈 했던 이제 버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VM웨어에다가 저희가 e-sport 시킬 것인데, 이 e-sport 시키기 전에 apt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e-sport를 시킬게요. 뭐 나중에 또, 어, 올린 다음에, VM웨어 v s p h r e 에다 올린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. 예, 그런 다음은 네트워크도 잘 되는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,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좋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화려한 우리가 버전, 2022년도 버전. 아, 진짜 화려하죠. 위에. 자,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, 음, 다 실행이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도, 예, 수도, apt, 아니, 우선은, 어, ifconfig으로 네트워크가 잘 잡혔는지 확인해야겠죠? config, 그러면은, ip가 잘 채, 잡혔고. 자, 그 다음에 수도 apt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, 한번 저장소를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저장소도 업데이트. 자, 그러면 이렇게 apt 업데이트를 다 하고 난 뒤에,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. 요것을 꺼주셔야 돼요. 음, 그냥, 뭐, 여기서 꺼주셔도 되고, 그런 셧다운 시켜시면 됩니다. 우리 이스포트 e 시키기 전에는 서스펜드 방식으로 한 다음에 이스포트 e 시킬 수는 없어요. 음,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고 난 뒤에 어,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눌러서 이 매니저 쪽에 보시면 체인지 하드웨어 호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주시기 바라고요. 이것을 어디 쪽으로 우리가 어, 호환성을 할 것이냐? 그러면 여기는 뭐, 워크스테이션 8버전, 이전 버전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.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6.7이에요. vSphere 6.7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여기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호환성, 여기에 간 것들, 하드웨어 정보들을 뭐, 제거를 한다거나,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그 버전에 맞춰가지고, 다시 이렇게, 어, 맞, 그, 어, 생, 설정을 해준다거나,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. 나중에 이것을 OBF 파일로 이스포트 시킨다고 했을 때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. 불러오지를 못하는 거죠. vSphere에서요. 자, 그래서 Next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, 거, 새로운 걸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,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할 것이냐. 저는 요 머신에서 반영을 할 겁니다. 왜냐면 이 버실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VM 워크스테이션에서 또 진행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, 그냥 이거 여기에서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 넥스트,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 금방 예, 금방 이제 다시 어 우리가 설정이 돼요. 하드웨어가요. 자, 그면 러된 거예요. 우선은요.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 보시면은. 이쪽에 e-spot2 ov 파일이라고 있어요. 있죠? 그래서 이 ov 파일을 이제 외부로 저희가 어,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. 자 그러면 아까 불러온 거기에서 예, 불러온 칼리 리눅스 그 해제한 예, 압축 해제한 곳에서 여기에서 이제 exxi ov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.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. 왜냐면, 여기다가, 여기 바깥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, 실제 여기에서 VM 그, 그, 가상 환경 이미지하고 좀 충돌이 돼요. 여기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요. 그래서, 여기다가 새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스포트 e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미지로 하나 다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다시 만듭니다.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여러분들 하드웨어의 정보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은 이제 모두 저는 생성이 됐어요. 그래서 아까 저장했던 그 공간에 보면은 여러분한테 알려줬듯이 VMDK 파일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OV f 파일하고 MF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여러분들이 요것을 VM이요. 예, 보이스피어 쪽에다가 이제 생성을 해서 요것을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후에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래요